아, 씨, 오랜만에 했는데 장난 아니네, 손목. 아, 근데 이게 편하긴 하다. 이게 좀 손목에 부담이 덜 하다고 해야 되나? 으, <놀라> 야. 으, 야. 파워워시 앞서 해보기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자 오늘 해볼거는 총 4개의 맵 어.. 차량 2개와 자전거 하나 그리고 뒤지게 돈을 많이 주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나무도막 청소하기 이렇게 있군요 가장 간단해 보이는 자전거부터 한번해 보도록 하죠 펜이 빠싱 청소하기 오래된 자전거에서 그만 떨어졌지 뭐예요 아무래도 골칫덩어리 바퀴 받침에 녹이 쓸어버린 모양이요 요 오래된 녀석을 잽싸게 닦아주면 보상을 해드리리다 10달러? 우매한 것 탐이 10달러로 날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감사합니다 닦이고 있는거 맞아? 아니 녹이 안벗겨져 이렇게야 벗겨지네 아 쉬울줄 알았더니 이 옹졸한 녀석 너무 얇아가지고 물줄기가 제대로 닿질 않잖아 아 에임 연습해야돼 그냥 차량 닦는거보다 더 짜증나 뭔가 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동기가 중요한겁니다 여러분 보상.. 보상심리가 충족이 돼야된다고요 열심히 청소했으면 그만한 충족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아 짜증나! 반대쪽은 또왜 이렇게 더러워? 제기랄. 아니, 이게, 녹슨 게 아니면, 그냥, 싹싹싹 닦으면 되는데, 다녹슬어가지고 지금 최고 수압으로 닦지 않는 이상, 안 닦여요, 이게. 어. 어. 석 지지대. 에이, 지지. 이건가? 오케이, 다 됐군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군요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깨끗해졌군. 언젠가 이 녀석이 은퇴한다면 박물관으로 보내도 되겠어. 왜 이렇게 느려 보이냐? 규모는 <웃음> 작은데 옹졸하게 닦다보니까 이게 10달러, 네. 뭔가 좀 찝찝하지만. 자, 250달러짜리 일을 해, 해보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청소박사. 집 청소를 정말 잘하시던데, 세차도 잘한다면 좋겠어. 자고에서 오래된 외건을 꺼냈는데, 개똥벌레가 파티라도 한 것처럼 너무 지저분하더구먼. 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돌로레스가 반짝반짝해지기 전에는 드라이브를 나가고 싶지 않구려. 고맙소, 레너드 보냄. 그럼 나가지마! 하지만 돈을 주니까 해야지. 감사합니다. 돈 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근데 오늘따라 녹이 잘안 닦이는 느낌이다. 닦이긴 닦이는데, 느려. 우리가 총을 가 처음 샀을 때를, 추억해보자고 어? 그때 엄청 잘 닦였잖아 왜, 왜, 왜 이러는 거야? 캐치돼서 난이도가 상향됐나? 이딴 게임에 난이도가 왜 올라가! <웃음> 난이도 조정을 여기서 왜 하냐고! 대리만족하려고 게임 켰지! 누가 개고생하고 싶어서 게임 켰어? 개고생할 거면 딱그 소리 나지! 일단 빠르게 슥슥 닦고 녹은 1단으로 빵 세게 합시다 영도짜리로 쟤가 카톡으로 지 혼자 대화하고 있어 무섭게! 뭐야, 쟤왜 저래? 이상해, 무서워! 왜 <웃음> 혼자 상황극을 하고 있냐고! 하하하하! <웃음> 진짜 미친 건가? 좋아, 1단으로 가자. 아, 진짜 녹슨 정도가 너무 심한데. 이때까지랑 너무 다르잖아요? 난이도가 진짜 갑자기 확뛴 느낌인데. 이럴 때 쓰라고 쟁여둔 좋은 기계가 있죠. 나와라. 프라임 비스타 3000 더브너젤! 요즘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진짜 너나 할거 없이 진짜 거의 다 인터넷 방송 한 번쯤은 해봤잖아 그래서 그만큼 컨셉이 겹치는 것도 참 많은데 청소 게임 전문은 아직 내가 못 봤거든 <웃음> 아 좋은 거 같아 정말 잘 잡았어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컨셉을 잡아도 사람들이 안 보면 문제잖아 근데 잘봐 보는 사람이 많어 아주 좋아 나도 닦다보니까 어느새 벌써 다 닦아버렸구만 후면번호판 껌이지 좋아 아우 이게 차야 쓰레기야 야네 깨끗해지는거 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이좀다각도에서볼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야 그죠청소박사 양반 차가 정말 깨끗해 보이는구먼 자네는 세척왕이로군 하하하 <웃음> 나와 돌로레스가 버트노인의 앞마당을 지나갈 때 파워 세척프로의 실력을 본그 영감의 표정을 얼른 보고싶구먼 좋아 250달러 큰돈 들이지 않고 바로 청소했군요 소방차 청소하기 <웃음> 소..우와! 야 소방서야 맵이 우리가 저번에 청소했던 소방서 앞에 소방차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크우드 폭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장님의 고양이가 폭포 아래에서 발을 핥고 있는 것을 본것 같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찾으러 와있죠 이런 짓을 멈추기 위한 해결책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차고에서 오래된 트럭을 꺼내와 깨끗하게 세차한 다음 이헛소거를 도맡아줄 사람들을 태워서 보내주면 우린 다른 쓸모있는 일을 하러 갈수있겠죠 좋아 빠르게 해보자고 뭐야 방금 미소가 살짝 보였는데 누가 여기에 낙서했어 이거 보니까 저번에 다곤이랑 농기형이랑 같이 했던 그.. 소방차 게임 생각난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불 끌어갔다가 막 폭파시키고 그런거 차가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호스 연결하는 곳이랑 이렇게 요즘엔 게임도 진짜 현실 고증 안되면 사람들 엄청 욕하잖아 전문가들이 많아져가지고 게임만 열심히 해도 되게, 공부가 되는 세상이 온것 같아요. 게임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게임이 이제 단순히 놀이가 아니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때도 있어요. 타이어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야, 이 정도 녹슬었웠으면 그냥 타이어를 버려. 근데 그 와중에 물만 몇번 뿌려주니까 이 녹이 다 벗겨지고 새거가 된다는 게 참, 스읍, 번쩍번쩍하구만. 사실 고양이가 실종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야 갑자기 고양이로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파이프라인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런 음모가 갑자기 내용이 좀 진지해지는 걸? 야 이제 뭐 고철 부분은 무조건 다 녹슨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게 뭐여 차를 새로 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다. 아유 씨. 이 뭔일이야 이게 소방차 한 대가 비용이 좀 어마어마하죠? 뭐 물론 진짜 어떤 차든지 한대 뽑으려면은 비용이 몇천만원은 기본적으로 들긴 하지만 소방차가 꽤 비싼걸로 알고있는데 여러분 마 할까 이렇게 지지고 있으면 녹이 벗겨져 안 벗겨져 저 왼쪽 위봐봐요 안 벗겨진다 야야 이거 최고, 최고 등급의 총아.. 아니야? 프라임 비지타 3000 맞잖아 만능 고강도 작업 압력 세척기입니다 최고인데? 최고등급의 총이 맞는데 왜 15도로도 안 벗겨져 이게? 왜 이렇게 약해졌어? 혹시 시장님 고양이 아직 못 찾았대요? 지금 화산에 올라와 있는데 바깥 가장자리 쪽에서 고양이를 본것 같거든요 좀더 가까이서 봐 봐야겠어요 화산이요? 내가 지금 잘못 본거지? 화산이요? 고양이가 왜 저기있냐고? 고양이에게 이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그저 행할 뿐 진짜 고양이 보고있으면 참 기묘해 동물이 진짜 특이해요 내가 봉남이를 키워보지 않았으면 절대 알지 못했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 진짜 신기해 어때 동물이 저렇게 멍청하지? 똑똑한건지 멍청한건지 모르겠어 <웃음> 근데 그갭 차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도하면서 애교 있을 때는 엄청 애교있고 멍청할 때는 뒤지게 멍청하고 똑똑할 때는 신기할정도로 신... 똑똑해 진짜 똑청해 똑청 주가 세척액이 입고됐습니다 좋아좋아 세척액은 언제나 완영이지 확실해요 다리를 보니 율리시스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음모로는 아니었던 걸로 근데 왜 고양이가 용암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걸까요? 고양이에게 이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게임의 스토리긴 하지만 큰일 안 당해서 다행이야 어떻게든 찾았네 소방대원님들이 아주 큰일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영도로 해야겠다 와우 여러분! 저손 아파요. 앞... <웃음> 아, 씨, 오랜만에 했는데 장난 아니네, 손목. 아, 근데 이게 편하긴 하다. 쓰다 보니까 이게 괜찮네. 이게 좀 손목에 부담이 덜 하다고 해야 되나? 아, 진 언제 다 닦냐. 꼭안 눌러도 되지 않냐고요? 아, 그냥 내가 지금 누르고 있어서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마우스 자체를 지금 미미하게,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세금 이렇게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나 불쌍하지. 불쌍하면 천원 갑자기 안 불쌍해졌죠. 젠장 이게 아닌데. 이금아 감사합니다. 천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원원 원. 뭐지? 말 걸기 잖아이개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웃음> 어..어디가 그렇게 더러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겨우 나한테 35.. 35만원..350달러를 줘놓고 이걸 새 차로 만들어 오라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천원 인척하는 말걸기 아이씨사람이 말이야 어! 말걸기로 장난을 쳐! 그래서 사랑 안하신다고요? 아요 사랑해요 어차피 장작의 사랑은 초인도일뿐 진정한 사랑은 히 그. 히로 시작하지 않아 나의 진정한 사랑은 도로 시작하지 아니면 문나야 계단 뭐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야 돼 이거 왜왜 왜 이렇게 안 닦이는 거야 위쪽에 뭐가 더 있나 이제 올라가 보자 아 거의 다 청소 아이고야 amazing 아 사다리도 단옥스럽네 진짜. 아이 녹슨 사다리만 빼면 진짜 딱인데 아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청소를 안 했어 왜 사다리를 안 바꿨냐고 현장 갔을 때이 녹슬어가지고 사다리 제대로 안 펼쳐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관리소장 왔으면은 뒤지게 까였어요 원래 이제 토방 물품들은 다오 작동이 다잘 되는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얘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창고에 박아뒀었던 차량이라고 안 했었냐고요? 그랬었구나 안 쓰고 있었던 거였구나 아이틈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아야 돼? 그지간대 <웃음>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손가락 아파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이 미세한 컨트롤 힘들다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되면서 하고있는 내가 레전드다 아프지마요 실은 안 아파요 동정심을 유발해서 후원 조금이라도 더 뜯어보려고 구라고, 진짜, 손 아파, 아! 오른손, 진짜. 아우, 씨. 으, 야. 여러분, 저희 이번에, 캣휠 샀어요. 동남이 운동시킬라고 진작에, 사던지, 아예 안 사던지 해서 써야 됐는데 고민고민하다가. 뚱냥이가 귀엽다고? 물론, 뚱냥이도 매력적이지만, 이제 건강이 안 좋잖아. 건강 생각을 해야지. 오래오래 함께,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뚱뚱해지고 나서 후회하면 늦는다고. 우리는 건강을 엄청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손목 아지 날아갈 것 같아요. 와, 진짜. 아, 엄마! 이개 아. 같은 사다리 진짜. 어, 아, 됐어! 근, 근데, 뭐가 뭐, 뭐? 많이 남았나봐? 뭐가 남았지? 물음표? 와 아, 앞부분이 더럽네. 왜안 닦았대. 호스, 안개 등, 계단, 호스, 호스. 위쪽에 있나? 어? 호스? 아, 이것도 닦았어야 됐구나. 호스, 계단. 계단. 이번에 아니 뭐 뭐가 더럽 아, 위쪽이 더럽구만. <웃음> 오케이. 안개 등. 어, 아, 뒤쪽이 살짝 안 닦였구나. 그냥 올라가서 닦아야겠는데. 아, 올라가질 못하니. 잘 올라가 봐. 아, 왜 이렇게 휘청휘청거려? 술 먹었어? 아, 됐다! 자, 퇴근하기 전에. 내가 딱그 소방서도 한번싹 오고. 아이고, 깨끗하다. 아이고, 깨끗해. 훈련탑도 한번싹 오고. 아이고, 깨끗해. 이거 다 제가 청소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할렐루야! 와... 진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빡세냐... 문제는...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전설이 완전히 깨끗해졌네요 녹슨것도 사라졌고요 이걸로 시장님이 당분간 은 우리를 괜찮게 하지 않겠죠? 이제 우리 월급에 맞는 일을 하러 갈수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1500달러짜리... 그냥 다음에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이 스테이지는 그냥 아예... 다음편으로 잡고 해야되겠어 아니 녹이 최고성능의 총으로 15도짜리 이렇게 했을때 벗겨지면 좀 쉽게쉽게 할텐데 0도짜리가 아니면 녹이 아예 안 벗겨져요 그니까 러 손이 너무 아파 복장은 뭐야 근데? 어 진짜 개쓸데없다 하하 <웃음> 어, 그냥 스킨이야? 장비 스킨 어,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을 위한 장비인가봐요 일단 세정제 미리 다 사놓시다 돈이 좀 남으니까 플레임 건으로 삽시다 플레임 장갑 아 스킨 샀는데 이대로 그냥 빠꾸하기도좀 그런데? 라고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종료 음.